그리고, X가 커지면 좀더 떨어지고. 음, 좀 그래서, 떨어지고. 요렇게, 요, 요, 요, 요렇게. 네. 음. 아, 이런 식의 그, 네. 뭐지? 이, 여기에요 친구 있지? 아, 이건 아니다, 아니다, 섞였어, 섞였어. 이렇게 돼요. 아, 네. 어, 그럼, 근데, 네. 네. 그러면은요? 그, 제가 여기에서 뭘 외워야될까요? 여기서 외울거요? 네. 외워야되는거는 꼭 알아야되는게 있을까요?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네. 1을 반드시 지는다 아, 1을 반드시 지나고 이런식으로 된다는거 기억을 하면 될까요? 네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아까 동그라미주신대에서는요거꼴만 외우면 될까요? 네 어,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? 혹시 이것도 외워야돼요? 외워야죠 아, 근데 뭐...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미 아,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 그런 거군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어 선생 님 여기요. 점근선이란 말했는데 점근선은 뭐예요? 아, 점근선은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영소 구독자 여러분.